이지하게 배우는 채널 이지 t 비의 이지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있게 파워포인트 디자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볼 것은요 제가 후배한테 한번 받았습니다 어떤 걸 받았냐면요 이런 걸 받았습니다 자기가 만들었다고 라 하는데 이게 기본 디자인 스타일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 뭐 괜찮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이미지를 활용해서 그리고 다에 조금 약간의 효과를 활용해서 만든다면 훨씬 더 세련되고 멋지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디자인들을 제가 바꿔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직접 따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있는 근로자 안전 관리라고 했는데 근로자 안전과 관련한 이미지를 우선 다운로드 받아야 되겠죠? 저는 픽사베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프티라고 치고 검색을 했더니 오 세이프티에 관련한 안전에 관련한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네 지금 보이는 이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이 이미지를 마우스 오른쪽 이미지 복사해서 새 슬라이드에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붙여넣었더니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데요 이것을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누른 채 원형을 유지한 채 키워줄게요 그 다음에 그림 도구 서식 자르기 가로 세울 비율 16대 9로 잘라줌으로써 현재 슬라이드 크기와 똑같이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라주게 되면 훨씬 더 편집할 때 편리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두 번째로 해줄 것은 이 이미지의 색상을 조금 더 조금 색상을 흰색으로 바꿔 볼게요 그림도구 선씩 색상 중에서 여기 회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뒤쪽이 은은하게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바로 텍스트 상자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텍스트 상자에 들어가셔서 근로자 안전관리 라고 입력을 하고요 글씨체를 키워준 다음에 글씨체가 지금 여기 보면 맑은 고딕이잖아요 이 맑은 고딕 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나눔 스퀘어체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나눔 스퀘어체로 바꿔 볼게요 나눔 스퀘어체가 얇은 글씨체 중간 굵은 글씨체 그리고 가장 굵은 글씨체가 있는데 제목을 적을 때는 가장 굵은 글씨체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가장 굵은 글씨체로 바꿔줄게요. 자, 이렇게 근로자 안전관리라고 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다가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복사를 한 뒤에 그리고 글꼴 크기를 좀 줄여줄게요. 그리고 여기에 아래쪽에 들어가는 글꼴은 좀더 얇은 글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스퀘어 볼드로 해볼 거예요. 여기에 여기 있는 이 텍스트 상자를 좀 크게 해줄게요. 이렇게 해준 뒤에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서 단색 채우기 살짝 한 회색 종류? 이 정도가 괜찮겠네요 이렇게 해준 뒤에 그리고 색상을 흰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위에 있는 이 제목도 색상을 완전 검은색 보다는 살짝 회색이 조금 더 디자인적으로도 그렇을 때좀 눈에 살짝 띄기도 하면서 좀 괜찮거든요 이렇게 바꿔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여기다가 근로자 재난 대비를 위한 훈련 과정 뭐 이런 식으로 없는 말을 이렇게 좀 지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조금 더느낌 있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다가 이것을 만든 사람들의 이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똑같이 그냥 땡땡땡 학과 땡땡땡 이런 식으로 적어둘게요 근데 오른쪽에다가 적어도 되는데 이번에 그냥 중앙에다가 딱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었더니 그전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처음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훨씬 더 눈에 띄고 그리고 뭔가 근로자에 관련한 그런 안전 뭐 이런 내용을 말하는 것 같죠 자, 이 다음에는 바로 이와 같이 목차를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자 일단 이것을 똑같이 복제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거 아래쪽으로 내려 보겠습니다 이왼이 상단에 이 썼었던 이 텍스트는 그대로 사용하도록 할게요 오른쪽에다가 상자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자를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그리고 선 없음 색상을 흰색으로 해서 살짝 투명도 있게 해도 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투명도는 30%가 낫겠네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목차를 입력해 볼게요 중앙에 목차로 입력해주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상자 있는 부분에다가 텍스트를 입력을 할 건데요 그 텍스트는 여기서 그대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와서 1. 재난의 개념 2. 재난 피해, 피해와 해결 방안 3. 소감 4. 큐. 1 a 라고 이렇게 네 가지 목차를 적어 봤고요. 자, 이렇게만 냅두면, 이렇게만 냅둬도 정말 깔끔하겠지만, 지금 이 글의 간격이 좀 좁기 때문에 조금만 넓게 해줄게요. 줄 간격을 한 1.5, 한 2.0 정도 해도 괜찮겠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근로자 안전 관리에 관련한 것 표지를 이렇게 바꿔 봤고요. 그리고 목차를 이렇게 바꿔 봤습니다. 어떠신가요? 훨씬 더 깔끔하게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도 굳이 파워포인트 안에 있는 디자인을 쓰는 것보단 이렇게 이미지를, 이미지와 를이미지 도형을 활용해서 만들어 보시는 것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방법을 활용해서 멋진 PPT 디자인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e 지 t v 의 이지였습니다. 유용했다면 구독 눌러주세요.